오늘은 이렇게 업종별 시가총액 기준 대형주를 살펴봤습니다 주식채널은 매일 3600개의 전종목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필터링 할 때는 이렇게 업종별로 필터링을 하고 그 중에 대장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주의 시가총액을 반드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하위에 있는 밴더들 삼성이라면 뭐 사위에 있는 밴더들의 움직임이 좋고 추세가 살아있는 놈을 먼저 찾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이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수 상승률 정도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뭐 3천 선을 찍는다면 이들 기업도 뭐 10만 원대를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삼성은 어,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실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업종별 대장주를 찾아봤고 어, 자기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있는 이 업종의 대장주 흐름을 반드시 파악하면서 어,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업종별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장주 그 업종 내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들 또는 그 추세가 좋은 그 업종에서의 대장주, 하지만 그 신총이 높은 종목을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이 업종은 상당히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또 추세가 살아있는 업종의 9개 종목의 대장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은 기본적으로 어, 사박자로 움직입니다. 먼저 추세, 실적, 재료, 세력이 있어야 주식은 움직입니다. 어,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없다면 어, 좀 이렇게 비실비실되거나 뭐 바닥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죠 먼저 추세는 심리죠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세는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추세를 알 수가 있죠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 욕심 또는 기대감이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실적이 물론 좋다고 해서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또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또 상승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어, 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죠 주인과 개와 마찬가지로 어, 반드시 또 기간을 길게 가면 어,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테마 또이 메스컴을 통해서 이 재료가 나오는 종목 그런 종목이 실적이 없어도 이런 테마가 좋으면 어, 상승을 하고. 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포가 있어야지 또그 주식을 끌어올리는 대 주주라든가 또는 어떤 물주 어, 이런 그 어떤 세력으로 주식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걸 알수 있는 이유는 요 최근에 이제 SG 증권 사태에서 알수 알 있으지 특정 종목에 세력이 붙어 있다는 것을 어, 극명하게 요 사건을 통해서 이 일반 개미들도 아마 많이 많은 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 거라, 있었을 거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이 이 빙산의 일각이죠. 요거는. 어,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가총의 상위 업종, 대형주 흐름을 어, 먼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이 지금 어, 추세를 이어가고 있을지 또이 그룹 상위주는그 하위단 기업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 한번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또 2차전지 대장주인 에포크로, 에포크로는 조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 대장주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고, 코스닥의 이 동일금속 한번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 65.7, 유통지수 370만 주의 품절주입니다. 동일금속은 세계 크롤러 크레인 부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세계 톱 3에 들어가고 있는 그 히타치 건기에 60% 이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일금속 현재 주가는 3 1,800원, PBR, 20, 펀은 21배, PBR 1.8, 부채는 15조, 뭐 상당히 양호한 기업입니다. 시총은 현재 2,800억 되고, 지금, 어, 보시면, 어, 삼천리, 뭐 대성홀딩스 같이, 얘도 올랐지만, 차이는 어, 상승률에 있죠. 그 기업은 뭐 2년 동안에 10배 이상을 상승시켰습니다. 얘는 4배 정도를 상승시켰고, 시가총액은 730억. 뭐이 전에부터 시작은 했지만 이 어, 화면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730억에 출발을 해서 현재 2,800억대까지 올라가 있고 이 누군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나는 주식이죠. 이 차트를 보면 뭐 거의 빼질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좀 차익 실현해서 을 현금화를 좀 시켰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뭐 3만 주대 뭐 이런 거래량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어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좀 느낌을 좀 주는 주식이 동일금속입니다. 어 그리고 이런 종목이 이 대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이 대주주 누군가가 한번 던지면 폭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실적을 보시면 뭐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죠. 이 순위에서는 140억 정도 감소한 실적을 140억으로 감소한 실적이었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598 환율 상승과 금융자산 평가 이익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업종 어, 시가총액 기준 대장주를 보시면 먼저 대표적인 반도체 전기전자의 대장인 삼성전자. 어, 시, 이, 상승률로는 뭐 그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는 상승률이 좋았던 건 5조대의 기업들, 두산이부터 유한, 바이오다인, 지니어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일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어, 대형주는 목요일장에서 그다 이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현재 예, 차트상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분, 23년 1분기 어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현대차가 단연 뭐 많이 벌었죠. 우리나라 영업이익률로는 이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 삼성전자를 제치고 현대차가 이제 영업이익률로 1위에 올라와 있고 삼성이 주당 206원을 벌었습니다. 하이브 1200원을 벌었고 두산바켓 2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PBR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업종, 이 고밸류 그 성장성을 많이 부각받고 있는 쪽이 어디라는 것을 좀 드러나죠. 이렇게 업종으로 분류하면 엔터주 PBR 네 배, 의료종밀 네 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그 성장성을 좀 부각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음식료 쪽의 오리온. 다른 음식료 쪽은 영어일 배가 안 되지만 이 오리온은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부각받고 있죠. 그리고 제약 2배, 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소프트웨어 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또 보험, 또 건설 기계, 요런 쪽이 1배가 안 되는 이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바이오다인이 2%대로 이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단연 삼성전자가 398조, 현대차 42조, 10조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무겁죠. 반면에 5조 대 밑에 있는 기업 중에 바이오다인이 2천억 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지니언스가 1천억 대 수준에서 거래되고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별 대장주 사업 실적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6,40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 분기 예상 실적은 2,800억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죠. 실적은 뭐 개잡주의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매출액 증가는 전전동기에서 18% 감소, 영업이익 95% 감소, 당기순이익 86%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67,000원대의 이이 고점 라인대 이제 얼마 안 남긴 가격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고 이 외국인이 계속 이제 어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전기전자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하위단 기업들 어좀잘 살펴봐야 될 기업으로는 전기전자 쪽에 자화전자, 또 LS일렉트릭, 반도체 쪽에 에로티오베큐또 s n s 텍이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죠. 5만 원의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 이익 1위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3조 5천억 대를 벌었던 이 현대차 실적은 뭐 상당히 양호합니다. 매출 24% 증가, 영업 이익 86% 증가, 당기 순이익 92% 증가. 어, 이런 그 실적을 보여줬지만 어, 최근에 요 신고가를 한번 쓴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연초부터 요 21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죠 이 같이 봐야 될기업으로는 기아가 있습니다 하이브 어, 1분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1위에 1위를 따냈던 방탄소년단 세븐틴 뉴진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 1분기 보시면 매출이 7% 증가, 영업이익 어, 25%가 40% 증가. 매출액은 추정 대비해서, 추정치는 7%였지만, 전기도에 비해서 매출액은 44%가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 익 60% 증가. 예를 보시면, 뭐, 10월달이었죠. 10월달에 10만원대에서 지금 어느덧 40만원대까지 지금 상승해 있습니다. 30만원대까지. 어 그리고 이 10월 13일 날아예 같은 경우 시총이 4조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4조대에서 출발해서 3배 정도를 이제 상승을 했죠. 이 차이는 이 얘네들은 이제 좀 무겁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무겁죠. 요는 4조 정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을 현재는 이제 12조대까지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는 삼성화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소래 보험사입니다. 이 전에 있던 요 고점 나인 때, 요 고점인 22만 원 나인 때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채널이 항상 그중요하게 보는 선이 요 전에 있던 고점 나인을 돌파하는 그 순간에 또 이런 그 상승률이 또 좋게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고점 돌파 종목은 어,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좀 좋은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리온 어, 베트남 제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제과는 이 업계 매출로 세계 12위 아시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는 이 미국의 마스리클리 얘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인도에 진출돼 있고 평균 성장률이 2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실적도 지금 1분기는 아니고 얘는 이제 22년도, 23년, 22년도의 어, 실적으로 한번 봤을때 매출액 20% 증가, 영업이익 25%, 순이익 어, 3,980억으로 51%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 매출 증감률 보시면요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가 있죠 이 보시면 중국이 가장 그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24% 그리고 이 순이익도 이 영업이익률로도 중국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 어뭐 차트로는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바켓, 스키드 로더, 콤팩트 로더, 그래서 소형 이 트랙터, 이 로더 분야에서 30%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뭐 상당히 좋죠. 매출액 46%, 영업이 90%, 당기순이 100% 증가하는 이 실적을 보였던 두산바켓에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요 어, 때는 이제 20일선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요 때는 이제 계속 5일선만 타면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설 기계들, 또 HD 그룹 건설주들 상당히 좋습니다. 대장주들 흐름도 잘 살피면서 이 건설주들, 어, 건설 기계 관련주들도 한번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시총이 22년 10월 달이었죠. 2 9 0 0 0 원대 출발해서 시총은 2조 대에 출발했습니다. 현재 이제 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한양행 제약사 중에 매출액 1위 기업입니다. 얘는, 얘 같은 경우 매출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좀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현재 차트는 요요 요 때죠 요이 바이든의 그암 관련 테마로 한번 묶이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받고 다시 이전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 유한양행. 바이오다인, 암진단 솔루션 전문회사고, 국내 점유율 1위의 액상 세포검사기업이 바이오다인입니다. 어, 항상 1위 들어가는 기업들, 요, 어, 잘 지켜봐야죠. 지금 뭐 추세는, 어, 계속 20일선에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계속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기업이 바이오다인입니다. 지리언스, 보안통합 플랫폼, 어, 국내 공공조달시장 77%의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진이었습니다 어,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 20% 순이익 15% 증가했고 현재 이전 고점 부근에서 어, 지금 어, 쌍봉으로 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좀 실리지가 못했기 때문에 어, 결국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 어, 이. 과연 이 종목이 이제 만 1600원대의 저항 라인을 돌파할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갈지 한번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